To n d e property rights and patients' rights are implemented. We oh. need to find 중요 e 차이 n e Implement, 그런, 직접 권, 아, 재산 권리와 특허 권리가 이렇게 상호작용 된다는 방식 사이에서. 네. This difference, this difference concerns the notice function. these different concerns to notice function of property 마찬가지는 연관이 있다 notice f u n c t i o n